부평구는 인하대학교와 함께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평미군기지 내에 박물관 건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12월 넷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4일, 인하대학교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유창경 인하대산학협력단장, 이수경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부평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인하대 산학협력단에서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위탁을 맡았으며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지원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급식소가 등록해 관리되고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어린이 성장을 위한 최고의 위생, 영양관리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14일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과 구의원,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 미군기지 내의 박물관 건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사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용역에 착수해 박물관 건립을 위한 개발 여건 분석, 기본 구상과 운영관리 계획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그간의 용역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기본 계획 수립 및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건립 차별화를 위해 부평 미군기지 공항과의 연계성, 장소의 역사성, 디지털기술 활성화를 통한 박물관의 시공간적 확장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주민참여적 박물관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군은 반환 예정인 부평 미군기지 내에 연면적 5천 제곱미터 규모의 박물관 건립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후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군은 부평 미군기지로 단절되었던 공간을 지역과 연결한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역사 문화에 관심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수요를 가진 주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박물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3일 22개 동의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따뜻한 지역 복지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부평의 적극 활동,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부평구는 인천 5개 광고협회 부평구 지부와 함께 저소득 가정 지원을 위한 쌀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부평구는 이렇게 기탁받은 쌀 1,000kg을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즉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연말에도 부평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부평구 갈산 일동에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백미 30kg, 찹쌀 40kg이 전달됐는데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좋은 곳에 사용해달라는 기부천사의 뜻에 따라 달산일동은 기탁받은 성품을 저소득 15가정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18세 이상 성인은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괄 변경된 3차 접종 간격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했는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후부터 접종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로를 지키는 코로나19 백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부평구는 1인당 10만원씩 이음카드로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오는 20일부터 신청받습니다. 인천이음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일상회복지원금은 인천이음캐시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고 사용금에 따른 10% 캐시백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하시고 내년 3월 30일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부계역 부근을 걷다 보면 형형색색의 화려한 옷을 입은 가로수를 심심찮게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쁜 것을 넘어서 겨울철 동사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는 옷입은 가로수 부평 구립부계도서관이 진행한 트리어그 캠페인 덕분인데요. 쓰지 않는 털실고와 니트옷으로 거리예술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부평을 따뜻한 거리로 만들어준 트리어그 내년에도 새로운 모습의 가로수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평구의 정책과 생활정보, 우리 마을의 생생한 소식 이우새 따뜻한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부정소식지 부평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카카오톡으로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